우상 연휴가 지나고 출근을 했습니다. 3일 쉬고 출근하니까 여름휴가 갔다 온것 같아요. 일단 이것저것에 충전을 좀 해놨고 어 샵핸드폰에 답장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엄마 것도 같이 바꿔드렸거든요. 엄마가 플립4로 바꾸고 이게 플립1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샵핸드폰으로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 아 와이파이가 빠졌네. 밀린 것들 답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 워치.. 아니 갤럭시 워치 자꾸 애플 워치래 이걸 껴야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들고만 있다가 깜빡했어요 이제 출근을 합니다 만두 이것또 만두 어제 갑자기 드릴에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걸 새신 꺼냈는데 새신도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웃음> 어제 소영 선생님의 드릴을 잠시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항상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한번 뜯었던 건데 그 디젤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던 스킨노트인가? 그 컬렉션이고요. 역시 돈 많은 큰 그런 업체들은 이런게 이쁜 게 같이 오네요. 차트판인데 저쪽 옆에 있습니다. 본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디젤 시계노처라고 하니까 렇게 시럽이 아니라 일반 컬러인 것 같아요. 발림성은 뭐얘네요뭐 제품력이 워낙 좋으니까 발림성은 당연히 좋고 이거는 은지쌤이 만드시던 건데 차트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밑에 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게끔 나온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컬러입니다. 색감이 음.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런 일반 컬러들은 은근히 안 맞는 타입이 많아가지고 오늘 깜빡하고 샷핸드폰을 두고 출근했어요. 그래도 여기 카톡은 있어가지고 지금 밀린 카톡들을 답장을 하려고 합니다. 수강생분들도 카톡 오시고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은근히 답장할 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수강생분한테 답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봅시다. 잠자 사이로 나이대를 찾 Bukan f o m 아무것도 안바르는 아니고 베이스만 바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집 금이 케어를 안해가지고 좀 지저분하지만 컬러만 봐주세요. 네일 아트를 하고 오셨죠? 아, 네 저희 손도 한번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자, 자요. 아, 네. 나 이거 너무 존경하 귀엽겠다. 저희 어, 소영쌤입니다. 저희 선생님과 제 친구예요. 어. 저희 이미 한 병을 깠고요. 두병 뜹니다. 근데 안주를 안 먹었어. 이제 막 나. 아 이제 큰일이다.